미친, 아유, 진짜, 뭐, 국민이 표로 뿐이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오락가락 하는 정책 미친놈들. 오늘은 아파트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40세 전세 세입자의 해완이 담긴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소외된 40세들, 뭐, 얘기를 하지만 이게 소외된 부분이 아니라 정책 자체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뭐 지금 조정지역으로 다 묶어놓고 무주택자들 5 0분이 대출이 안 나옵니다. 50% 대출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또뭘 하느냐. DTR, LTV 얘기하면서 또 90%까지 대출을 내준다고 합니다. 90% 대출을 내준다고 하면서 규제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 지금 뭐 5억짜리 아파트를 90% 대출을 내주면서 규제를 하면 대부분 주택을 사게 되면 그 주택이나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아파트 가격이 내립니다. 내리면 대출이라도 계속 낼수 있으면 다행인데 대출 이자를 못 내는 분들은 팝니다.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 아파트 가격이 내리면 남는 게 없단 말이죠. 결국은 깡통 전세가 나오고 깡통 아파트들이 나오는 게 지금 물보듯이 뻔한 건데 뭔 생각으로 이런 발언을 하고 앉아 있는 건지 표를 받고 위에서 하는 건지 뭐 정권에 대해서 별로 정치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이게 그래도 적어도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사람들이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규제는 규제대로 하면서 대출을 그렇게 90% 내주면은 좋다고 해서 아파트를 사겠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 문제입니다 3,4억짜리 아파트면 쉽게 쉽게 사겠죠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가격대로 올려놓고 뭐 대출 규제는 대출 규제로 대 해놓고 그러다가 또 뒤늦게 90% 대출해 준다고 하고 규제를 하면 아파트는 다시 폭락을 할 것이고 폭락보다는 없는 분들은 결국은 또 아파트를 팔아야 되고 이 코로나 시기에 야 경기 악화 속에서. 뭔 생각을 하고 자빠졌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이게 뭐 밖에 실무에 대해서 기본은 알고 있는 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알고 있는 건지, 뭐 앉아가 운전이나 해주고, 월급이나 받아먹고 있으니까, 저들 멋대로 하려고 하면, 저들 멋대로, 이거 뭐 개념이 없어, 개념이. 자, 너무 흥분을 해서 좀 가라앉히고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뭐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뭐 DTR, DSR, 뭐 규제는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LTV, 뭐 총부채 상황, 그다 필요 없고요. 지금 전역이 대부분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는 기본적으로 50% 대출이 나옵니다. 50%. 기존 60%에서 또 내렸죠. 50% 대출을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면 50% 든 30% 든 얼마든지 관계가 없겠는데 공급을 좀 기존부터 좀 했어야 되는데 규제만 계속 강화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어차피 아파트로 돈번 사람들은 벌써 다 벌었어요 그게 가만히 있다가 가격이 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들이나 뜻다방 아들. 지금 예를 들어서 90% 대출을 내주죠. 그럼 일반인들이 그냥 대출을 사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또 세력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세력들이란 일반 돈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뜻다방, 뜻다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자, 뜻다방들은 무엇이냐? 실제 주택을 굳이 없어도 되는 분들, 아니면은 살수 없는 분들의 명의를 빌려서, 명의를 돈을 주고 사죠. 그 명의로 해서 다시 아파트를 구입하고 차익을 남기는 건데요. 어차피 집을 못 사는 분들은 정편이 어려워서 아예 못 삽니다. 못 사는 분들의 어떤 명의를 빌려서 기본적으로 그걸 하나, 둘, 열 개, 스무 개 모아서 분양되는 아파트들을 사모아서 다시 자익을 남기고 대파는데 90% 대출 나오면 그 사람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일반 서민들 주택 살려고 하는 사람들 움직이겠죠. 근데 90% 대출까지 내가면서 아파트를 세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또쭉 사들이기 시작하면 분중심리에 의해서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이것도 아파트 못 사는 거 아니야? 이거 계속 평생 아파트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서 또 너도 나도 덤비 들게 됩니다. 그래 되면 또 아파트는 폭등이 되는 것이고요. 실무자 개념이 없고 실제 세상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표만 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아파트 때문에 말이 참 많습니다. 이뭐 사실 아파트 별거 아니고 주택 하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전부 다 세력들이고 투기꾼들이고 이런 분들 때문에 아파트가 여기 띄는 거고 뭐 자세히 뒤를 돌아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이때까지 정권 바뀔 때마다 다해 먹다가 이번에는 투명하게 하려니까 해 먹을 게 없어서 아파트로 해 먹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기존에 봤죠 비서실장부터 해서 대부분 뭐 정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아파트 팔으라니까 안팔고 다 나가잖아요 그냥 사표 내고 뭐 때문에 그래 나가겠습니까 기가 찹니다. 이런 얘기들은 비단 저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여권 내에도 지금 반대가 부딪히고 있고요. 뭐, LTV 90% 고용방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뭐, 법무장관 페이스북 청춘들에게 빚을 빚내서 집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얘기 자기들도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청춘들, 젊은 세대들 지금 빚, 빚 내가면서 아파트 안 삽니다. 코인합니다, 코인. 근데 지금 뭐 합니까? 처음보다 코인 뭐, 없앤다고 날리고 급작스럽게 뭐 규제한다고 날리니까 코인값 폭락했죠. 그럼 어쩌됩니까? 서비스 받고 대출 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뭐, 뭐 어디서 돈 나올 데가 없습니다. 왜? 지금 일자리 보장은 안 해주고 자꾸 청년들한테 돈만 줍니다. 그러면 알바 좀 하다가 또 그만두고 시력급에 타먹고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놀게끔 만들어 놓고는 뭐 여서 이제 와서 청춘들에게 뭐집 사라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진짜 이거 뭐 이거 진짜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없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있고 빈부 격차는 계속 벌어지게 만드는 게 정권 같습니다. 진짜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신사 해도 해도 너무 한것 같습니다. LTV, DTV 뭐 90% 해준다 했다가 안 해준다 했다가 뭐표 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얘기는 뭐 흥분이 돼서 좀 말을 많이 못하겠는데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결국은 인터넷에 좀 얘기들을 지켜보고 아파트도 마찬가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고 그런 연락을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